품사에 따라서는 명사절, 형사절, 구사절이 될수 있는데 네.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 오는 거니까 거기에 거기 있는 우리 목적가 다되어서 네. 명사가 되어있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네.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나 네. 관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출중 한 개만 쓰는 네. 거고. 네. 아 그렇죠. 독속사 정리에는 풍이랑 상관이랑 정속 독속사 있는데. 네. 정속 독속사는 풍이랑 상관 독속사 빼고 나머지 다없네 아, 그렇군요. 아예잘 정리했고요. 혹시 예문을 하나 들어서 어, 좀 설명을 좀 예, 다시 한번. 빌려줄 수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된것 <웃음>